스마트폰인 갤럭시로 찍던 아니면 아이폰으로 찍던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촬영 장비의 자동모드와 스탠다드 프로파일 좀더 전문적인 촬영을 위한 로그나 HLG 어떠한 장비로 촬영을 하시던 어떠한 방법으로 촬영을 하시던 좀더 보기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색교정인데요. 색교정이란 틀어지거나 왜곡된 색과 콘트라스트를 본래의 색으로 돌려주는 일입니다. 미 제국주의 놈들의 말을 빌려보자면 컬러 컬렉션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아직도 색보정인 컬러 그레이딩과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컬러 그레이딩은 완성된 촬영본을 컬러를 통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느낌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미 많은 채널에서 다루었지만 좀더 쉽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파트를 지낸다고 가정해볼게요. 우선 기초공사를 잘해야겠죠. 그리고 같은 1층이든 20층이든 내부구조는 거의 동일하게 질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살수 있을 정도의 분양 직전의 상태까지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대입하자면 색교정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모던한 스타일을 좋아한다면 이런 느낌의 인테리어를 하실 수도 있고 핑크핑크한 것을 좋아하는 저는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의 개성에 맞춘 인테리어의 과정을 영상에 대입하자면 바로 색보정입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아무리 좋아도 비세고 갈라지고 무너지면 답 없죠 그래서 색교정은 보정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거정입니다 실제로 돈 받고 하는 모든 촬영에서 거정은 생략할 수 있지만 교정은 필수예요 이러한 거정을 잘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정작 중요한 컬러 교정을 건너뛰고 럿을 이용한 교정을 하시죠 이럴 때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럿 적용 후에 결과물이 원본보다 못하거나 심할 경우 깨지게 되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영상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정작 중요한 영상의 주제를 놓치게 되어서 다소 산만하고 불필요한 영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유튜버가 색보정은 몰라도 색교정인 컬러 컬렉션을 배워둔다면 영상에 날개를 달아준 것과 같습니다. 드라마나 CF, 영화를 만드는 전문적인 색교정은 더럽게 어렵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프로게이머가 아니더라도 방법만 알면 골드, 다이아, 마스터 가는 것처럼 가수가 아니더라도 음정, 박자 맞추면 음치 소리는 안 듣는 것처럼 딱그 정도만 하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색교정은 할만합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자기도 모르는 특별한 재능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